오버리미트 팀으로 현대 엠 페스티벌에 첫 참가하게 된 이명수라고 합니다. 블로스터 어, N 타임 트라이얼 DCT전에 참가하게 를 됐고요. 요즘에 현대 엠 페스티벌이 인기가 많다고 해서 저희도 한번 같이 느껴보려고 참가하게 됐습니다. 현대 엠 페스티벌이라는 곳을 처음 와봤는데 어, 분위기가 굉장히 좀 달랐고 아, 체계화돼 있고 정말 메이저급의 대회라고 느껴질 만큼 참가하는 선수들의 의식이나 뭐 수준도 굉장히 좀 높은 것으로 보여졌고 그리고 이제 뭐 아마추어 클라스에서도 굉장히 뭐 즐기는 선수들이 많았고 그거에 맞게 저희도 같이 즐겼는데 올해 마지막 라운드에 이제 현대 엠페스트를 참가하게 됐는데 분위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참가하고 싶은 욕심도 어느 정도 생기는 그런 대회인 만큼 저희도 좀 참가를 희망을 하고는 있으나 아직 이제 뭐 계획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계획은 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큰 상황입니다 너무나 재미있는 경험이었고 어 내년에 같이 할수 있는 팀원들이 있다면 더 즐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